이거 지금. 꾸준히. 네. 근데 그 크로스 신고할때 어떤 선수랑 하면 좀까다로우실것 같아요. 빠르고 아, 네, 뭐, 슛까지 좋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웃음> 해보니까 아, 쉽지가 않더라고. 3 days later. 가 엄청 빠르네 음, 그래도 슛 폼이 슛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폼인데 다행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슛슛 슛 초코 빠른 사람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뭐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 저분 뭐지? <웃음> 아, 와. 오늘도 그럴 줄 알고 오늘 제거 가져왔어요 제거 왜요 아니 크로스 잖아요 같이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저도 양보 못해요 보라베농구단에서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30살 이의성입니다 빠른 스피드로 돌파를 즐겨 하기 때문에 김현중 선생님이 4두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따라오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크록스도 신고 있고 압구정 로데오 카페거리에 이제 눈썹 하나 밀고 다니는 분한분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격하세요 제가 크린샷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여기, 여기 45도에서 시작했는요 네, 여기나, 여기나.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3색전이니까 sürede 오케이. 아유 아유. 타임 타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벽이다. 벽이다, 이쪽 이거 질 수도 있겠어. 예,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돌겠네. E <laughs> 와 진짜 빠르다 어떻게 덕장을 면서이 의석 지금 당황했어요 표정이 들어가지 않나요? 체력이 큰일 났어 지금 너무 한 번에 확 올렸어 파울성으로 좀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평 네. 같아. 지아 지금 어려워졌어요. 야 그렇죠? 저 저걸 뚫으려고 하지 말고 p e r f 1대1이 5대오는3대1과 다르게 호흡을 걸을 시간이 아, 없기 아, 때문에 슛이 평소보다 더안 들어갑니다 사실 1시요 아... 어, 그럼 처음 봐요 네 아. 공격, 공격, 공격. 어. <웃음> 아무리 짓고 싶겠죠? 그냥 힘듭니다. 어질수 없어요 <웃음> 격차를 느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1점이었는데 이거 넘어갔으면 그냥 막지 저... 못해가지고 아니 저런 분이 왜 <웃음> 아니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왔는데 이게 뭐지? 저분 뭐지? <웃음> 와 포스트 업슈 다.. 다.. 다 못할 때 못할 때박사더 싫어? 아.. <웃음> 진짜 <웃음> 이거는.. 박빈사 더 싫나요? 아.. <웃음> 아. <웃음> 오랜만에.. 위기라는.. 위기라는 걸 느꼈고 이게 진짜 종이 한장차인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붙으면 못 막으니까 떨어져서 왔는데 이제 슈 이제 좀 들어갔으면은 그냥 지는 게임이죠 저는 하나를 버리고 했는데 정도로도 게임이될 정도로 어, 어떻게 이런 은둔 고수들이 숨어가 계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 당황했어요. 아 사전 인터뷰 때 제가 이길 것 같다고 자신감을 표했는데 제가 경철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났고 아 그렇게 일 게임에 포스트업이나 미드시즌 다 먹혀버리니까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페이스대로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어,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네. 저도 체력 훈련을 더해서,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